아기야, <s uso> 너무 두더지한테 맞으면 안 돼. 아기야, 너무 두더지한수 심하게 맞는 거 같단다. 아기기 무서워? 에? 잠시만요. 아기, 야기 아기, 아기, 무기워기 아기, 아기, 아기, 아기, 아기, 애기야 세요 거기 안 틀릴게요 <웃음> 애기가 무섭대잖아요 애기 이렇게만 해도 울거같애 애기 우열하면서 우는거 안보여요? 애기야 내려줄까? 내려줄까? 내리고 어? <웃음> 아씨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통화가니 주셨어 Ik h e e e t u a e r i n 이튜브만럽가 <목소리도> 애기 애기 괜찮아 가안 튀겨 안 튀겨 안튀는거다 펴어줄 가 있어 쉬는 타임이라고요 왜 나도 콧구멍 계속 벌렁 벌렁겨요 우리 콧구멍 한번 지게처럼 한번 들어봐도 돼요? 자 이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아 mean, 이어디 y I'm 상 o t 고 o i n g to do it. I'm going to do 이 t I'm g 이 i n g to do it. I'm going 0 o do it. I'm g o i n 가 to do it. 가 m g 가 i 는 거예요? 아, o it. I'm going 학어 do it. i 부터 o i 중 g 생이 do it. I'm g 학생이 초등학생이? 초등학생이 얼굴이 참 상하게 생길까요? 아들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재밌어요? 예! 아... 남의 자름 많은데 참 남자는 별로 없네